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자, 어, 오늘 이 시간은 저기 우리가 이제 뭐 산책을 한다든가 이제 외출을 한다든가 뭐좀 달리 뭐 달리기나 뛰, 뛰는 걸좀 하고 싶을 때아 여러분들 그 조금 알아두셔야 될 상식 중에 하나가 어 물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출근하거나 학교로 등교를 한다거나 가기 전에 꼭이 작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손에다가 약간 무거운 거 물병이나 이렇게 물병이나 아령 같은 걸 들고. 짧아도 좋아요. 뭐, 1분 정도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자바라 운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혹은 뭐, 가, 가깝게 이렇게 뭐, 공원에 뭐, 산책을 간다. 일단 항상 나가기 전에, 한 1, 2분, 뭐, 길게는 한 3, 4분, 뭐, 이렇게 꼭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하고 나가시는 게, 이렇게 하고 나가면 다리도 한결 가볍고, 몸 전체 혈액순환도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갓 다녀왔어도 어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깥에 외출하고 오면 만사 제쳐 놓고 일단은 물병이나 아아 같은 걸 잡고 조금 흔드세요 그죠 바람도 좀 불고 물병 잡고 바람 불어야 돼요 그죠 어 그래야 폐가 수축이 되면서 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병을 하여튼 뭐 이렇게 자, 뭐, 앞에서도 흔들고, 위에서도 흔들고, 뭐, 앞뒤로도 이렇게, 등으로도 좀 흔들어주고, 그죠? 어, 이게 팔을 펴서도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자, 이런 작업을 한 1, 2분 혹은 3, 4분 정도 꼭, 외출하기 전에, 산책을 나가기 전이나, 혹은 달리기, 이제 조깅, 조깅하기 전에 한 3, 4분 해주고, 또 갔다 와서도 꼭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걷는다, 달린다 이런 말은, 이제 피의 이제 우리의 상하 비대칭적인 요소 문제 때문에 오래 걷게 되면 다리가 부어요 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물론 걷거나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혈액순환이 돼서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렇게 오히려 몸이 더 처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물병이나 아랭을 들고 좀급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다녀와서도 이렇게 물병이나 아령을 들고 한 1, 2분, 3, 4분 정도 운동을 이렇게 팔 운동을 해주면 내려갔던 피가 다시 올라오면서 몸 전체 혈액순환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걷는 동안, 이제 걷는 것도 달리는 것도 너무 무리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려고 이게 마라톤 선수나 달리기 하시는 어떤 운동 선수들을 보면 이 상체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상식적으로 아, 달리기를 잘하면 열심히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가 않아요. 상체 운동이, 상태 근력이 바탕이 돼 주지 않으면, 다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리가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그런 거 아시니까, 이제 코치, 트레이너 분들이, 그러니까 헬스를, 이제 헬스를 꼭 시켜요. 헬스를 하고 난 다음에 마라톤 연습을 시키고, 달리기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일반 생활 속에서도 이런, 그 응용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하기 전에 꼭 물병이나 아랭을 들고 바람도 불고 머리도 좀 흔들어주고 이렇게 운동을 꼭 하시고 나가고 다녀와서도 꼭 잠깐 동안에도 좋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1분을 하셔도 괜찮아요 1분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